뭐예요? 직설법 과거에 반대되는 과정이야. 다시 한 번.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라고요? 응? 과거 사실에,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겠네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는 알고 있죠? 형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과거 완료. 아, 헤드프로스 띠피. 헤드프로스 띠피. 자, 조건 좀 볼게요. if. 뭐 나와요? 주호. 그 다음에 뭐 나오죠? 핵심. 자, 요거 이제 색깔 좀 바꿔볼게요. 헤드피피. 너희들이 미 헤드피피가 과정법, 아, 과거 완료라는 건다 알고 있잖아. 요 뒤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요 이렇게 나왔어. 요그 다음에 이제 주절을 잘 봐야 돼. 뒤에 컴방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뒤에는 또 주절이 나와요.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한번 잘 봐. 뭐가 나오지 응? 아까 얘기했잖아. 우, 슈, 후, 마.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빨리? 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했잖아. 위지셔 캔메이의 과거형. 그지 플러스 뭐가 나오는지 라고뭐 나와? 그래. 해구 PP가 나오잖아. 해고 PP. 이, 해고 PP. 헬즈 PP 안 돼. 헬지 나오면 안 돼. 헬지틀려 해부피피야? 왜? 여기 지금 조동선 나왔으니까? 그럼 이건 뭐야? 완료형이잖아. 이게 완료형 아니야. 자, 잘 봐,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증명. 얘들아, 이게 뭐야, 너? 도피피가 뭐라고? 과거 완료고. 과거 완료잖아. 뒤에 것도 외울 필요 없죠? 왜? 봐봐, 뭐야? 과거 완료잖아. 과거 완료. 조동선 과거형불었어 뒤에 완료가 나오잖아. 그렇지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주제이 과거 완료. 조건적인 과거 완료 나오면 주제도 과거 완료 나와야 돼. 요게 제일 기본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들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해석. 해석 어떻게 습합니까? 해석. 자, 뭐라고 석합니까 과거를 습합니까? 과거로. 과거. 우리 보통 픽셀법 과거 알고 있잖아요. 과거. 한다면이 아니라 뭐요 이제 만일? 주어가, 자, 요게, 요게,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뭐뭐뭐 했다면. 했다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주어는, 주어는, 뭐뭐뭐 했을 텐데야. 또는 할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또는 였을 텐데, 상관없죠? 이렇게 쓴다. 이게 가정법 과완료야. 거가정법 과완료. 그 다음. 이프 생략으로 갑니다. 제기 봐. 이프가 생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잘 봐. 이프가 생략된다맨 앞에 있는 이프가 생략되면 요거와 요거의 위치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헤드가 맨 먼저 나와요. 그리고 뭐 나옵니까? 주어 나오겠죠. 주워.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프가 생략되면. 그리고 뭐 나와요? 여기. 휘휘. 하지마 PP 이렇게 나머는 똑같이 나머지 남원. 나머진 똑같아 주어 근데 뭐가 우슈 우슈 쿠마 플러스 오드슈도쿠드 우슈 쿠마 플러스 완료니까 에우 PP 이렇게 나오잖아 아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해우 PP 과거 완료 여기도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생각될 거야, 저 형태가. 어? 형태가 생각된 거라고.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이제, 잘 봐. 예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맞는지 틀리는지. 해볼게. 만일,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이거 해보죠 영작합니다. 다시. 뭐? 만일, 쓸게, 그대로. 어? 만일 내가 먹었다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 영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신선하고 새로워. 없다면, 그러면 현재야. 가여꼭또 네. 뭐 과거로 써야 돼. 너의 도움이 없다면, 그러면 안 돼. 없었다면, 이라고 써야 돼. 없었다면. 자 만일 내가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네 나는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할수 있겠니 없었을 텐데요 없었을 텐데 언니 자한글다 맞췄어 이제. 어 그대로 써주면 돼. 뭘 보고 한글만 보고도 이게 가족법 과거형이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 중요한 건 해봅시다. 써봅시다 많이. 만일... 얘들아 정신 차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많이 내가 그 다음에 없었다면 너의놈이 없었다면 떠내봐. 내가응 없었다면 어땠을까. 홀. 그지? 헤드, 나. 그 다음에, 헤드, 홈. 유. 헬프. 이거 여기 봐봐, 여기 봐. 잘 봐, 이게. 바정법과관련 맞아요? 맞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조건들. 뭘까? 여기 봐, 여기 봐. 굉게 중요한 게 나온다. 리프. 아씨 리프 또왜 이렇게 쓰지? 해봐, 이게. Yeah. If, if, if. add, not, b e i n for, you, help. 어, oh, 이래도 돼. 똑같아. 이래도 된다고. 여기는 주전는 어떻게 돼? 네. 내가 만약 너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받지 못했더라면,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자, 졸면 안 된다. 어? 성공 못한다. I.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쓰면 돼요? 자, 우슈쿠 조동사의 윌체 택배의 방어형. 빨리 써봐. 구두. 나. 나왜 완료나 하지? 회복피피 섹시 이득. 뭐? 인생에 있어면 인, 와이프. 됐네? 여기 똑같아. 그대로 나왔나요? 59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완료. 과화 화장품 과화 완료 맞네. 질문 다시. 이거 봐. 아 힘들어. 씨 이게 수업받기 수업받기거든. 졸업결가 되는게 되는데 만약에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를 바꿔주면 뭐있죠이 풀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니? 생략하면. 헤드. 1. 1. 빙. 이렇게 해도 쓸수 있어. 자, 잘 봐야죠. 빨간색.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어? 생각하면 동치되잖아. 헤드하고 헤드하고 위치 바뀌어서 헤딩, 나, 빅, 뭐. 이거 헤드 풀어야 단 말이야. 자, 다시 또 풀어. 다시. 어떻게 바꿔? 오, 이렇게 썼네. 뭐, 뭐. 똑같아. 그리고 뭐. 이걸 하나. 같은 의미야. 오. 자, 마지막. 한 단어 수요 뭐 해? Without you. Without you라고 써도 상관없어. Without, 뭐, your heart. 우리는 뭘 알아내는 거야? 이거 봐. 아, 어, 이 빨간색. 이 중층 빨간색의 의미가 무엇이 없었다면. 관용적 표현처럼 사용한단 말이야. 무엇이 없었다면.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어? 나는 인생에서 성공할수 없을 었 때. 아 그래서 if we had n o t e e n for had n o t h e n for that offer w i h o t without w i h o u t w i t o 요 t h e u without w i h o u t without 다 i t h o u t w i t 여기 u t w i t 요여기 t without w i t h o 로 t without w 면 t h o u t w i t h o u 로 이렇게 바꾸면 가정법 과거라는 걸알수 있지?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바뀌겠냐? 여기는. 어, 이런 건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 바뀌어야 돼. 이부의원화법가 돼.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다시 한 번. 이부의원화법가 돼. 여기는 어떻게 되 돼? 없다 민어로 바뀌면 여기가 이렇게 디렌트. 디렌트. 바뀌어야 돼. 디렌트독립디렌트 해로 바뀌어야 가정법과거가 바뀐 거야. 알겠어? 여기는 어떻게 바뀌겠어? 여기는. 이 부분 이렇게 바뀌어. 이 토, 이, 오, 나, 로 바뀌어. 여가 이렇게 바뀌어. 니까 여기는 어떻게 바뀌겠어? 여기는 이 부분 어떻게 어겠어 이, 나, 로 바뀌어. 나오 똑같아. 어차피 나 이자오슨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 요거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법과거 알베 확실한 개념을.